절대 안 죽어. 보장 소화가 접근 중이다. 정찰 개시. 현장에 무인 정찰기. 알린다. 무인청찰기 1 6진 재보급을 위해 귀환하겠다. 아! 아! 현상금 목표를 제압했다. 잘했어. 현 위치에 정찰 요청한다. 현장에 무인 정찰기 상공의 적 무인 정찰기 가스 접근 중 무인 정찰기 연료 터진, 재보급을 위해 귀환하겠다. 청찰기시! 현장에 무인 정찰기. 이동 중. 가스 접근 중. 안전 지역을 재확인한다. <놀람> 현재 10명 남았다. 発射! ガスがガスが押たあたち倒しによくか 조심해야겠어 저기 네명 남았다. 끝까지 조심해서. 조심해서. 조심해서. 다심해서 조심해서. 조심해서. 해가상당해군조지해서 조심해서. 다 이동주. 현상금 목표를 제압했다. 잘했어. 목표를 제압했다. 잘했어. 알린다. 무인 정찰기 연료 터진 재보급을 위해 귀환하겠다. 현상금 목표를 제압했다. 잘했어. 장공의 적무인 정찰기 정찰 개시. 현장에 무인 정찰기 목표 지점 당장 공격해. 여기는 스트라이커스리 알겠다 공격을 개시한다. 달린다. 무인 정찰기 연료 소진, 재보급을 위해 귀환하겠다. 이쪽으로 간다. 상공의 적 무인 정찰기. 표시점! 당장 공격해! 여기는 스트라이커 3. 알겠다. 상위 5명 안에 들었다. 잘했어! 명중이다. <목소리> 가스 접근 중. 새 안전 지역을 표시한다. 가스 으가 중. 아 으아! 적, 적들 공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아남았 m e n o